밥과 술을 사랑하는 밥술 한잔. 서울 중곡동에 위치한 돼지고기 튀김집에 방문했습니다. 메인 메뉴는 돈까스? 아니고 알까스! 테이블이 세개라서 기다림이 길줄 알았지만 포장과 배달 손님이 절반이었어요. 앞집이 만두국집이라서 기다리면서 포장 주문도 가능합니다. 포장한 음식이 나오면 알가스집에서 식사하는 동안 보관해 주시기도 하는 서비스와 이런 배려를 경험하고 싶다면 두 가게의 쉬는 날을 꼭 참고해 주세요! 토요일 오전 12시 10분에 도착했습니다. 35분만에 앉았고요. 기본찬으로 김치와 단무지가 제공됩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컵은 일회용 컵으로 물은 생수로 내어주시는 사장님! 그래서 물은 남기지 않고 컵은 하나만 사용했습니다. 밥과 국은 양이 적은 편은 아닌데 부족하면 리필도 가능하다네요. 밥이 쫄깃쫄깃 찰져서 김치에 밥한 수저 떠먹고 시작해도 너무 좋았어요. 밥한 숟갈 음미하는 동안 금방 튀겨진 알카스가 등장했습니다. 사실 조금 의심했는데 가게 앞 배너 사진과 정말 똑같이 나왔어요. 오히려 사진보다 그리고 방송에서 보던 것보다 더 큼직하고 푸짐한 비주얼이 있고요 커다란 미트볼을 튀긴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커도 너무 컸어요 결코 작은 주먹이 아닌데 한 송덩치 하시는 그런 주먹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두개에 6,500원이라는 가격에 한번더 놀랐어요 맛은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본식에 앞서서 고소한 소스를 얹은 야채로 식욕을 돋아주었는데요. 겉이 매우 바삭바삭해서 칼질하는 맛이 나더라고요. 꽉찬속 보이시나요? 양파 위주의 야채가 고기만큼 들어있습니다. 고기 반 양파 반 이렇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고기는 다진 돼지고기 100% 특유의 돼지 냄새는 조금 나지만 비린내는 좀 덜한 편이고요 데미그라스 소스는 많이 물습니다 가게에 커다란 데미그라스 소스통이 있는 걸 보니까 기성 제품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소스는 잔뜩 발라서 드시는 걸 추천하는데요 왜 그러냐고요? 알가스에 밑간이 전혀 없어서 뭐 거의 저는 소금간을 하나도 안한것 같더라고요 원래 매우 싱겁게 먹는다면 취향저격이긴 하지만 약간 간간하게 드시는 분들은 힘들 수도 있고요 후취향이 많이 나긴 하지만 돼지고기 완자에서 나는 정도라서 거부감도 없습니다 양파가 많아서 살짝 촉촉하기도 해요 그야말로 겉바속촉! 남들이 다 얘기하는 그거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간 때문에 그런지 조금 물릴 수가 있습니다 밑간이 안된 느낌이라서 느끼함이 빨리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단무지랑 김치에 손이 아주 많이 갔어요 그리고 데미글라스 소스를 아주 남발하게 될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조금씩 찍어 먹다가 나중에는 담궈먹게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먹다가 그냥 부어 먹었어요 조금은 자극적인 걸 좋아하신다면 어색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 그야말로 담백한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문자 그대로 담백한 맛! 김치가 그나마 매콤해서 아주 다행이었는데요 어, 김치 이거 칼칼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김치를 좀더 많이 먹긴 했는데 사실 김치가 맛도 있었어요. 일반적인 돈가스 집에서 먹는 그런 김치의 맛이 아니라 백반집에서 주는 김치의 맛이었고요. 포장해 가신다면 김치 꼭 챙겨 주세요. 자, 포장. 어, 너무 예쁘다. <웃음> 따로 별도 포장. 그 육수. 이건 약간 오뎅 국물 같은 어묵 국물 같은 육수고. 이렇게 해서 12,000원. 엄청 싸다 싼거지 만두 만드는 정성이네 이런거 니냐 만두국 리뷰로 곧 다시 우리 만나요 <웃음>